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엄청 간단한 다꾸 꿀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트레이싱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간단하고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날 예상입니다. 트레이싱지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되게 예쁜 아이디어가 있어서 오늘은 그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쓰고싶은 뭐 글씨 아무거나 일단 써보도록 할건데 헬로우로 썼어요 헬로우로 썼는데 이렇게 이거를 트레이싱지 고대로 따면 돼요 일단은 배 주고 마를때까지 기다려주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싱을이서뭐 옆에 조금 주변에 꾸미시려면은 그냥 간단하게 꾸미시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뭐 간단하기만 데코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필요한 크기만큼 자르거나 뭐 찢어서 쓰셔도 괜찮을 거고 저는 워낙 찢어진 느낌을 또 좋아하니까 다어리에 붙이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럴싸해요. 간단하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데다 이렇게 붙이는 거지. 괜찮죠? 어, 여기다 붙일까요? 마음에 들었어. 폭이 좀 두꺼운 것 같아서 폭만 조금 다듬고 진짜 간단하고, 쉽고 간편하게 다이어리 꾸미기 할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고 비치는 거니까 뭐 이런데 뭔가 비치는 이 특징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꾸미면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고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약간 투명한 느낌도 확 살기도 하고 뒤에 배경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니까 좋네요 이런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다이어리 꾸미기를 약간 추가적으로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트레이싱지 활용하셔서 한번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식으로 해보세요 진짜 재밌고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그냥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글씨뿐만 아니라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거 이렇게 트레이싱 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빠이.